t h a n 좀 되지. 니다일 아니지? 어, 어 잘았다 얘. 황토네라 테마촌 숙박동입니다. 이큰 숙박동에 지금 투숙객이 저희들밖에 없다고 하네요. 완전 전세를 냈으며 전세를 와우. 어떻게 이런 일이?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? you <laughs>